자,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아, 무겁습니다 뭐가 무겁죠 인사, 인사만 해도 무거워 아, 제가 약간 무거운거 가져왔는데 싫어 기운 느끼는것도 참 무당같고 좋아 그, 선생님이 저번편에서 이 털을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네. 제가 한번 더 가져와봤습니다 칭찬 감사해요 너무 정확히 쏙쏙 봐주셔서 제가 털을 한번 더 가져와봤어요 <웃음> 자 제가 네. 바, 불러드릴게요 <웃음> 할아버지 또 소환 소하는... <웃음> 한 사람이 있는 곳이구만 어. 어? 맞아요, 굳직한 사람 사람이 있어. 아, 진짜 명두길다. 어. 명두길로.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이터에만 그렇게 있었나? 음... 이 사람이. 음... <웃음> 큰 소리를 내고 싶은데 큰 소리를 못 내네. 음... <웃음> 왜안 나올까요, 큰 소리? <웃음> 이러고만 했어 <있어. 웃음> 뭔가 안 좋은... 끙끙대고만 있는거지 끙끙대고만 <웃음> 아 거기 응. 사시는 분들 그럼 <웃음> 어... 드러내지도 못하고 나아지도 못하고 <웃음> 이러고만 가다 어... 삼천보를 빠지지도 못하고 <웃음> 못해 처먹어가지고 그, 여기... 많은 일큰 일도 했어 어... 많은 일큰 일도 했어 결과가 안좋아서 그러지 제가 궁금한 점은 하나밖에 없는데 <웃음> 여기 금전은 좀 어때요? 금전은 많아 여기에 지금 자체에 많아요? 많아 많아 많은데 술이나 한병 사오지 그, 돈, 그 돈으로 그돈술 한잔 사 먹으면 되겄다 어? <웃음> 술 한잔 사 먹으면 되겠어 오자 얼마나 있나 가면 봐야 되겄다 술 한잔 먹고 응? 돈이 써 술도 사 먹지 <웃음> 그돈 가지고 이런 설 죽을 때까지 사 먹고도 남겼네. 어. <웃음> 금전이 많은 거예요. 금전 운이 좋은 거예요. 그 장소는? 금전이 많은 거죠. 금전이. 아 그래요. 금전 운이 많은 게 아니라. 어. 장소가 금전 운이 많은 곳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 아 진짜요. 금전 운이 많은 장소 그런 터는 많지 않아. 어. 금전 운이 많은 사람이 가서 어... 응? 그런 금전 운을 끌어 당겨 갖고 오는거지 아 진짜 음. 그럼 기운은요? 이터 기운? 네 궁금해? 네. 왜? 쯔디 아, 양반 저... 왜 궁금해? 그분들이 정말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 위치를 유지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 뭐라고? 다시 얘기해 봐 그분들이 <웃음> <웃음> 그분들이 좋은 기운이 있어서 그 <웃음> 자리를 좀 유지를 하는지 궁금해요 사면 초가니까 오갈 데 없으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있는거지 뭘아 진짜요? 어, 저... 하... 앞으로도 잘 풀릴까요? 이 기, 기운 이. 점. 맨날 뭐가 풀리긴풀린데 <웃음> 어? 질문이 <웃음> 그렇게 <웃음> 없어? 어? 맨날 뭐가 풀리고 뭐가 잘 되고 잘 되는 사람을 갖고 와야 잘 되지 알겠습니다. 어? <웃음> 잘, 잘 되는 사람은 아무도도 주세잘 되는 사람은 좀 갖고 와. 음... 나도 좀 좋은 소리 좀 하자. 아, 진짜요. 네. 어? 네, 잘 되는 사람은 좀안 궁금해가지고. <웃음> 제가 항상 이상한 사람들만. <웃음> 아, 네. 그것도 맞는 소리다. 네, 안 궁금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러면 입 다물고 살아, 입 다물고 나오지 말고. 아, 그러면은 좀잘 본전을 찾을 수있을까 본전? 본전을 무슨 본전을 찾을? 입다고 살아야지, 입 다물고 살아야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음. 그 금전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걸 좀 뺏길 수도 있네요. 놀... 노리는 사람은 많지. 노리는 사람. 노리는 사람은. 어, 누군가 돈을 노리고 있다. 노리고 있는. 근데 그 실체가 불분명해서 아 그렇구나 그 실체가 불분명해서 어... 명확하지가 않다 아 그렇구나 알겠,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딘지 좀 알려드리고 좀 질문해 볼게요 여기가 어디에 여기? 전두환 씨 연희동 집이에요. 지금은 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두환 씨 연희동 집인데, 이거 왜 가져왔냐면, 최근에 손자가 SNS에 여기에 검은 돈이 묻혀져 있다. 왜냐면은 그 전두환 씨의 그 집에서 무슨 뭐 돈, 돈이 없다고, 막 세금 내돈 놓고 뭐 돈이 없다고 하는데, 손자가 나와서 그건 말도 안 된다. 어, 여기에 검은 돈, 그 죽을 때 먹고 살 때만큼, 응. 그, 거기 있다. 거의, 있다. 어. 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어. 아까 할아버님이 돈이 엄청 많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좀 많은 기운이 좀 느껴지시나요? 일정해. 할아버지, 그 터에 기운을 써주신 게. 어... 일정하죠? 네네. 글자 획수나. 음. 근데 이게 잘 내려도 옆으로 했어그러니까왜셌수까 마무리가 안 됐어요 아 진짜? 네 어.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어떤 네. 이거를좀 해석을 하, 해보면 네네네. 할아버지의 뜻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네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노리는 사람 많아 근데 출처가 없어 오.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는 거야 아는 사람이 어디서 얼만큼 어떻게 있는지 몰라 아까 그랬잖아요 피디님 네네네 뭐 손자가 검은도님 있다 네네네 근데 걔도 모르는 거야 아 진짜 어 있는 건 맞는 거네요 있긴 있지 팩트는 맞네요 팩트는 있지만 걔도 실체를 잘 모르는 거지 <웃음> 모르는데 모르는데 뭔가 이슈몰이 있잖아요 음 어그로 끌기? 이런 것들 근데 네, 아무튼 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부인분이 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네. 그 초와 무슨 스크린 골프장과 함께 거, 뭐 거, 거기 거기, 거기 장난 아니래요. 어, 어. <웃음> 그래서, 그래서 기운이 좋아 뭔가 바위의 기운, 돌의 기운에 네. 좋거든요. 아, 어. 그런 뭐, 게 있으면 기운을 높여주는 거예요. 어그 터의 기운이 좀 그래요. 어. 뭔가 산을 좀 둘러싸여 있는 듯한 기운이 있어요 네네네그 터에 어, 네네네. 그래서 뭔가 보호하고 네네네.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음 아무리 뭔가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고 관제 구설이 들어와도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보호막이 있는 음... 집에서 보호해주는 기운이 있어요 어... 근데 그, 그 터는 벙커 같은 느낌이야 벙커? <웃음> 벙커? 벙커. 어... 어... 다른 뭐 기운적인 거는 조금 좋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기운으로는 어... 너무 좋죠. 음, 누가 들어가든. 오, 어, 그렇죠. 아, 진짜. 그렇지. 근데 이렇게 반전 우리나라 대통령이시잖아요. 전, 이제. 그렇지 응. 옛날, 옛날. 옛날, 옛날. 옛날, 진짜 옛날. 응, 음, 진짜 옛날. 옛날이지만. 진짜 그냥 나라밥 제소위 말해서 우리가 나라밥 드시는 분. 네네네 그것도 그냥 나라밥 아니잖아. 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살수 있는 곳. 아. 근데 저도 그건 좀 궁금해요. 이런 좀 높은 지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는 장소는 뭔가 기운을 더요. 달라요, 달라요. 그것도 기운이 세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아 진짜. 어, 받아들이고 내가 합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는 근데 너무 쎄 근데 나는 약해 그러면 기운 눌려서 사람이 진짜 소위, 이제 죽어 나갈 수도 있고요 병을 얻어서 나갈 수도 있고 거기서 못 버티고 내가 나가야 돼요 못 살고 아 진짜. 응. 근데 요, 이런 자리는 그 사람과 이터의 기운이 잘 맞아들여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자리도 진짜 아무나 못 살아요. 아, 어. 결론은 그럼 손자의 말은 맞는데, 맞는데 얼마나 하, 어떻게 그럼. 어떤 출처로 있는지 는 명확한 건 아니다. 결론은 뭔가 좀 그러니까 뭐 이거를 환수가 뭐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또 음,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게. 없죠, 없죠. 없어요. 아, 그래요? 없어. 아, 참, 진짜.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아, 진짜 말 그대로 모르는 거야. 아. 내가 피디님 주머니 얼마 있는지 모르듯이. 아, 그럼. 어, 얼마일게요? 없어. 아, 정답 알 잖아요. 알겠 습니다. 네, 감사 합니다.